어, 처음이에요 음. 여기가 메인 거리? 음. 처음인지라 어딜 가는지 모르겠네 구경? 거리 구경? 아 그러네 <목소리> 냄새 되게 고소해요 <고소하다. 목소리> 이쪽이 뭐야? 여기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네 우와 크리스마시 진짜 다와 근데 하나에 5,000원 근데 내가 봤을 땐이 정도면 이 가게 팔아도 될것 같은데? 아 아까 우리 있었던 그홀오 이케아도 있어 오. 아 아니 좀 쇼핑몰처럼 돼 있네 뭐좀 구경할 수 있는 곳? 한다 끝나고 나왔요고 구경하는... 쇼핑은 모르겠네요. 뭐 살건 여기서 없어 가지고 딱히 아, 이렇게 니키아라 이런 정신이 저희가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밥도 찾아봐야 죠 어, 고모태산도왔습니다 우연히 하라주코에서 걷다가 지금 고공태산도로 왔는데 저번에는 조금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보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걷는 것도 처음이어서 지금 굉장히 조금 신선합니다. 아,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가 땀이 너무 차서 잠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산도를들러보다가 이제 시부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시부야 쪽으로 넘어가서 저희 스태프들이랑 밥도 먹고 또 오랜만에 시부야를 가는 것 같아요 시부를잘 안가다가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또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옛날에 타워레코드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했을 때가 신인 때였는데 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걸어가면서 걸어 보고 있는데 이 거리 골목 하나에 되게 큰 차이가 느껴져요 저기는 뭔가 되게 좀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을 냈다면은 이 골목은 그냥 뭔가 그 일본 특유의 그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느낌? 네, 확실히 그 골목골목의 그느낌들이잘 살아있어서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일 끝나고 이렇게 걷는 것도 그리고 뭔가 구경하는 것도 전에는 뭔가 이렇게 길게 걸어보진 않았었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걷는 것 같아요,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요. 병찬 브이로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뭔가 짤막하기, 짤막하게 아닌 정말 저만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데 한번 뒤에 이렇게 딱 혼자 떠가지고 여기들 샀고 아, 서울부터 아, 들어갈까? 아, 어. 진짜 오랜만이다 서울에 있거든요 와 진짜 여기를 한 16년 17년도에 여기 진짜 많이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다가 지금 뭔가 프레코드 찍은데요